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부계정으로 4챕터까지 클리어하는 이벤트가 있죠 어, 이게 부계정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원래 친구가 초대를 해서 해야 되는 이벤트지만 본계정 기존 유저들도 할수 있다는 점 우선은 게스트 계정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처음에 계정을 만들고 난 뒤에 여기 선물 상자 선물 상자를 누르시고 친구 초대 이벤트에 여기서 자기가 받고 싶은 받고 싶은 계정에 닉네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같은 서버로 만들어야 지 받을 수가 있고요자이 이벤트가 문제가 바로 요거죠 별도 안내시까지 즉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유저들은 빨리 해주시는게 좋고요 괜히 천천히 하다가 보상을 아예 못 받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4챕터 클리어까지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계정을 직접 4개까지 다 클리어 해보고 이제 마지막 계정만 남은 상태인데요 어 일단은 좀 2시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이 2시간이 이제 1챕터에서 이 1챕터에서 2챕터 올 클리어까지는 거의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정도면 다 클리어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넘버링 보니까 제가 세번째로 키우던 거네요 세번째 아직까지 경험치가 조금 낮아서 좀 늦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키울 때는 진짜 빨리 클리어했거든요. 정확하게 이 4챕터를 올 클리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4시간 15분. 이 4시간 15분이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새 이제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클릭하는 반응 속도랑 로딩 속도 이런거좀더 추가되면은 한 10분 정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요소 중 하나가 장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어구입니다. 웹폰과 아티팩트는 솔직히 다 필요 없거든요. 자, 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뽑기로 SSR, SR을 아무리 많이 떠봤자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우리는 장비상점. 장비상점에서 이 방어구가 R등급이 떠주냐, 안 떠주냐. 요걸로 이제 속도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17랭크에 지금 진행 2챕터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계정을 4챕터 클리어까지 같이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뭐 공략이라고 또 할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쭉 플레이하시면 되구요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세리아드, 윈, 나마리에 이렇게 세개 캐릭터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뽑기 주는 걸로 장착하시고 그 외에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그냥 자동 장착한 상태로 계속 그냥 쭉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챕터 2-25까지 왔는데 자 우리가 건드려야 할 것은 이다 클리어하고 다 클리어하고 한번 라그네데아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해줄때는 이렇게 쿨타임이 놀면 안돼요 계속해서 캐릭터를 바꿔줘서 스킬을 다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폰 클리어하게 되면 은 여기 라그네데아 이동 있죠 여기서 이제 각종 뽑기와 아이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겁니다 여기서 첫번째로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3챕터 3챕터 클리어한 뒤에 또 돌아오거든요 그때 또 한번 더 정비를 해줄겁니다 우선은 긴 스토리가 있는 여기 집회소 이동 여기부터 먼저 진행을 할거고요자 영상 끝난 뒤에 별교수의 연구실 이동 여기까지 해줍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라그나데아 메인캐스트 진행은 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왕국 퀘스트 튜토리얼까지 끝나게 되면은 쿠션의 모래로 이동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바로 3챕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각종 뽑기와 장비 상점 그 다음에 목을 들려서 아이템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하기 전에 우선은 지금 모았던 18,000다이아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랭크 보상까지 저는, 일단, 변신 확률업. 어, 의미, 의미가 꼭 있진 않지만, 이걸로 할게요.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윈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 윈 아티팩트 좋아요. 아, 윈웨폰 좋아요. 오케이, 해계나, 해개나 좋지. 어, 그리고 신부의 눈물도 뜬것 같은데? 오, 이기정. 뭐야, 이기정. 엄청 잘 뜨네? 나, 아, 일단 저항, 저항 필요 없죠? 이거 뭐야, 또 있어? 와, 뭐냐? 아니 본계정에서 이렇게 뜨지 왜 리셋에서 이렇게 뜨지 아 잉그리드 잉그리드 필요 없어요 아 페이시 페이시 좋죠 아아케나트 필요 없는데 나마리에거 떠라 나마리에 거. 아또 필요 없는게 떴어요 아니 이거 뭐야 미쳤네 이계정 왜 이렇게 잘떠 이게 변신확률화 이쪽이 잘 뜨네요 근데 싹다 필요 없는 아트이트만 주잖아 오케이 창공에서망 좋죠 자 이렇게 뽑기를 다 끝냈습니다 자성복까지 싹싹 끌고 모아서 사용합니다 어, 이것도 필요없고 오케이 녹슬지 않는 검집 저거 좋죠 자 뽑기를 했으면은 성복에 가서 대기를 해주시고요자뭘 하냐면은 교환소 환원 가셔서 그랑을 포 환원 을 할겁니다 환원 하실때는 불, 빛, 어둠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거 싹다 갈아 버리세요. 등급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갈아 버리세요. 그리고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C 등급 필요 없죠. 생명력, 그다음에 불 속성 공격력, 바람 속성 공격력. 요건 이제 창공의 소망이 떴기 때문에 요거 갈아 버리고, 요거 요거 어둠, 그다음에 마이너스 주는 아티팩트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꺼져 버리고. 생명력 필요 없죠? 공방은 놔둡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들. 그 다음에 SR등급에서는 요런 저항등급. 저항 다 필요 없죠? 저항. 영중도 필요 없어요. 다 갈아버립니다. 한 요정도, 요정도 지금 쓸만한 것들. 다 갈았죠? 자, 주월상점 가서 일단 아까 잉그리드 간거한번더 뽑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일반에서는 아티팩트. 아티팩트 선택상자 이거 하나 구매하시고요 이렇게 1500개 넘게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매하고 나머지는 싹다알등급 선택상자로 구매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등급 선택상자에서 뭘 살거냐면은 자또 추가로 뽑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로잘리아 로잘리아? 로잘리아 좋아요 로잘리아 로잘리아를 사셔야 되고 아 일단 합치기부터 해야겠네 극초월로 로잘리아가 2초월 됐으니까 두 개만 더 사면 돼요 마지막 한개 이거 전투력 달성인가 기사단 레벨 달성인가 하면 하나 주거든요 꼭 낭비할 필요 없이 두 개만 사줍니다 그 다음에 카일라 프리는 필요 없고요 여기 오페스, 라함 다 필요 없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갈아버리면 될것 같네요 자 우선은 골리아드 골리아드가 중요하거든요 레비나. 레비나는 장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 폴링으로 끌고 오는 스킬인데, 요거 딜로스만더 발생하지. 좋지 않거든요? 네 번째, 해에다 장착. 아까 R등급 선택 있죠? 골리아드, 골리아드 구매합니다. 아까 로잘리아 두 개만 사면 된다 했죠? 일단 로잘리아 두 개만 더 사고. 이렇게 반응이 느려? 왜 이래? 자, 나머지 골리아드. 이 골리아드 사는 이유가 위의 R등급 웹폰 중에서 스킬 데미지가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위의 골리아드로 사셔서 극초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빨리 스펙업 진행하느냐에 따라 또 속도 차이가 납니다. 굴리아드 한개더 뽑아야겠네요. 하나 뽑고, 자, 아티팩트. 아티팩트 선택 상자 산 거. 이제 요거는 당연히 신부의 눈물. 공격력 올라가는 신부의 눈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것들. 게임 진행하면서 받는 30레벨 상자. 요것도 다 갈아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뽑기 봅시다. 뭐가 나올지. 아, 또 불이 나왔네요. 불이 필요 없는데 또 불이 나왔네 아참 의미가 없다 이거는 사마일이 떠도 의미가 없어 지금 아까 30레벨 짜리 또 갈게요 갈면은 아, 101포인트 밖에 안되네 그러면 여기서는 더이상 뭐 할거 없고 자 아까 아티팩트 여러개 떴죠 장착을 맞춰서 해봅시다 자 여기에 신부의 눈물 한개그 아까 창공의 소망 한개 그리고 하나 비어있는거는 죄외나기 어, 명중이나 한번 박아두죠 아니다 방어력 갑시다 방어력 치흑의 건틀리 방어력 챙겨갑니다 이뤄주세요. 자 세리아드 세리아드 다 C등급이었네 여기에 잡히지 않는 달그 다음에 문명의 충돌 이거 힐량 올라가는거죠 이거 올리고 명중을 하나 달아둡시다 명중 하나 달아주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뭘 넣을까 마지막은 여기 크리티컬과 기본공격 데미지 요거를 장착해줄게요 다음 위는 위네 공격력 한개 신부의 눈물. 윈 위한테 봉인된 검이서를 줄 겁니다. 어 요렇게 되면 딱 개수가 맞구나. 세리아드 아까 세리아드 거 명중이죠 명중? 명중 빼버리고 녹슬지 않는 검이집 이걸로 공격력 챙겨갑니다. 웹폰 중에는 아까 세리아드 뜬게어 공격을 할만한 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네요. 아쉽지만 그대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온김에 아이샤 레벨업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 한번 레벨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리아드 마지막 극초월 골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음 나마리에는 레벨업 할수 있는게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바르사가 그나마 범위공격이니까 바르사를 레벨업 할게요. 자 골드 챙겨주시고 어? 저거 뭐지? 설마 저거 로자리아가아 카일라 카일라 30렙짜리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없어요 더이상 할거 없습니다 전투력 보상 받을거 받고 아 여기 로잘리아 받았네요 자 전투력 달성 보상으로 마지막 로잘리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속도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극초월만 시켜두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녹화 영상 계속 이런식으로 제가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이 3챕터에서 할걸만 딱 설명하고 제가 3챕터 클리어 다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챕터 오면은 잠재능력 여기부터 이제 잠재능력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3챕터를 쭉 진행하시면서 여기까지는 지금 찍으면은 딱 올라오거든요. 자 여기 소울필로 하죠. 여기가 3챕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울입니다. 근데 필로 한 거는 여기 딱두개두 2개, 개면 돼요. 공격력 쪽은 여기부터 4챕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챕터에서는 요두 개만 얻으시면 되고요 바실리스크 소울 두개 방어력 쪽에서는 쭉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두개 필요해요. 요거는 이교도의 소울 이게 아마 캐릭터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올리고 두개 바실리스크 소울 두개 여기서 방어력 따라 올라가면은 이교도의 소울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보이시죠? 이교도의 소울 두개 하지만 나마리에는 방어가 방어보다는 공격이 개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개, 위쪽으로 두 개. 총 4개가 필요하고요 미리 이렇게 찍어서 방어록 라인도 열어둬야 됩니다 여기도 이교도의 소울은 2개씩 필요하네요 즉 3챕터를 진행하면서 이 왕국 퀘스트로 소울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왕국 퀘스트 누르고 그래, 그래 주세요. 바실리스크 캐릭터당 2개씩 필요하니까 6개만 있으면 되겠죠? 최대 획득량이 3개니까 한 4판 정도만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교도의 소울 2개씩 6개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요단 3판 정도만 돌려주시면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장 전투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메인 퀘스트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3챕터 이제 소울 캐논 구간 오면은 그때 또 한번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챕터 진행 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3-18입니다. 3-18 오시면은 여기 야생 바실리스크를 잡는 메인 퀘스트가 와요. 여기서 우리는 같이 합니다. 여기 야생 바실리스크 처치 같이 한 다섯 판 4판만 해서 같이 시작합니다. 메인 퀘스트 잡는거하고 왕국 퀘스트 같이 시작해서 소울도 같이 챙기는거죠. 그리고 아까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한개를 또 받았을겁니다. 받은것도 써주시고요 생각보다 소울 개수가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바실리스크 소울은 자 맨퀘스트 클리어 됐고요 그리고 소울은 한개 한개 찍고 두개 세개 네개 네개만 지금 있으면 되네요 자 세개 얻었구요 이 마지막 한판만 하면 끝나겠네요 반복 종료하고 요런식으로 같이 진행해주셔야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낭비 안하거든요 자 이렇게 바실리스크 소울 다 모으게 되면은 그때 메인 퀘스트 진행 눌려주시고 우리 아까 못 찍었던 잠재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바실리스크 쪽다끝났고요 이제 이교도 소울 필요하죠 자 지금 CP포인트 보니까 이교도 소울은 조금 여유있게 챙겨가야 할것 같네요 미리 이교도 소울도 다섯 개딱 챙겨서 가겠습니다 딱두판만 하면 되겠다 자 메인 퀘스트 완료됐죠 이교도 소울 두개 두판에서 챙겨갑니다 자 요렇게 이교도의 소울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이상 신경쓸거없이 메인캐스트 여기 마무리까지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캐스트 마지막인 모래사신만 남았고요 모래사신 들어가기 전에 아마 진행하면서 캐릭터들이 레벨업을 했을겁니다 그럼 아까 모아뒀던 소울을 이용해서 잠재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고 나면은 포인트가 남을거예요 포인트 남는거는 이렇게 기본 패시브 능력들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공격을 올려주는게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보스도 제가 올렸던 6-3 어려움 보스 공격에 나왔던 패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까지 어, 게임이 안 끝낸다 싶으면 은 브레이크 동작 때 미리 팔로우 버튼 누르시고 뒤로 가서 다운 공격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운 공격 먹히게 될 경우 약 10초 정도 멍때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 공격 절대 맞으시면안 돼요. 자 브레이크 왔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로 못 주게 될 경우는 마지막 탓때 팔로우 켜주시고 도망가주세요 이거 맞으면 안되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안맞았구요 자 이렇게 모래사신 잡으면서 3챕터도 전부 클리어하게 됐구요 자 지금 플레이시간딱 보시면은 아까 2시간부터 시작했죠 딱 3챕터 클리어까지 1시간 걸립니다 자 이때 이동하면서 방금 포인트 4포인트 더 얻었잖아요 요런거 기본공격들 찍어줍니다 나머지는 어 찍을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명중만 챙기자 중간중간 미스가 좀 많이 뜨거든요 명중 두 개만 챙기고 자또 이제 두 번째 라그나데어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장비를 점검할 겁니다 방어구 쪽이죠 아까 뽑기를 통해서 아티팩트 그랑웨프는 손봤으니까 이제 방어구 손볼 차례입니다 자 뽑기도 3400다이아 아마 이벤트로 또 1000다이아 봐줄 수 있거든요 아 3000다이아 2챕터 클리어 거 3챕터 클리어 거 뽑기도 한번더 진행을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결투장 튜토리얼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결투장 지금 이벤트 할때 필요한 부분이구요. 자, 이거 클릭 광클로 다 스킵을 해줍니다. 자, 이거 결투장 돌아야 되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장비를 점검한다고 했죠? 이벤트로 주디의 의뢰 요거 배틀모드. 배틀모드에서 게임만 하시면은 포인트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면의 회랑 결투장 열판을 플레이해서 여기 있는 강화석 그 다음에 정령석 이거 상자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장비점 장비점 가서 r 장비 구매하시고 레벨업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스펙업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투장 가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나가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왔죠 스킵 바로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기 해도 아까 그 주디 의뢰 주디 의뢰 그 배틀 포인트 봤거든요 자 한판 했죠? 나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5포인트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결투장 10판 지금 진행하시면 되구요 자 10판 다 돌았습니다 약 2분정도 시간이 소요됐구요 보시면은 이렇게 50포인트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심연 시면의 회랑 또돌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야 할 거는 땅이랑 바람만 돌 겁니다. 자, 땅속성 다 1초월씩 해야 되고요. 지금 이쪽이 워낙 좀잘안 나와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s s l 등급은 소울이 필요해요. 이 소울이 필요한 것 때문에 조금 귀찮아서 저는 R등급만 다 1초월 할 거고요. 음, 아무래도 풀이를 나중에 쌓을 것 같네요. 바르서 빼고, 우선은 이시면 돌기 전에 뽑기로 또 어떤 장비가 먼저 나오게 될지 뽑기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지 않았습니다. 아, 미치겠네. 자, 한번더 그러면 교환에 들어가서 환원해줄게요. 아무래도. 나마리의 웹폰을또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아 아니지 지금 보니까 윈 무기가 안나왔죠 윈하 아, 윈이 이렇게 무기가 안나올리가 있나 윈이 아마 전투력 달성하면 또 무기 하나 받거든요 그걸 존버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윈 무기를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다른 맵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만 메인캣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맨퀘스트 쌍둥이 섬으로 이동 여기 뜨면은 여기부터 이제 장비 점검하면 됩니다. 우선은 성목으로 가서 아까 윈, 윈 무기가 좀 많이 안 떴기 때문에 윈 무기를 먼저 받을게요. 아 아까 상자 나온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먼저 받으면 되겠네. 타시온 걸로 받겠습니다. 타시온 걸로 받고 자 1200개 아 1200개면은 300 어떻게든 300만 모으면은 신부의 눈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만들까? 전부 올 속성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300포인트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페이시 필요 없거든요 페이시도 버리고 오케이 딱1500 나왔습니다 자 요걸로 주월상점 가서 이거 하나 사고 아티팩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신부의 눈물 오케이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되죠 게임이 자 이렇게 각각 캐릭터마다 신부의 눈물을 하나씩 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압도적 전제 압도적 존재를 나마리아한테 주도록 할게요 크리티컬 데미지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압도적 전제 착용하고 극초월 자 칠이야. 타시온 요 두개는 레벨 30짜리 줍니다 레벨 30짜리 주기 때문에 정령석석이 조금 아깝구요 그렇다면은 먼저 할거는 요거네 바람속성 레벨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계 돌파를 먼저 해야겠죠 심연의 회랑 가서 우리는 바람속성을 두번 그 다음에 땅속성을 한번 플레이할겁니다 자 심연의 회랑 도우신 다음에 한계 돌파 해줍니다 자그 다음 레벨업까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올릴 수 있는 한계돌파 다챙기시고요자 이제 챙길거는 장비점에 가셔서 R등급 장비가 떠주길 빌면서 우리는 장비구매를 할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때 와야 이거 세트별로 다 있네 황금 사시고 가죽 천옷 R등급 이렇게 구매 다하시고요 여기 구매하실때 강화석까지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련석은 살필요 없어요 강화석만 구매하세요 자 다음거에서 오케이 알등 금. 그 다음에 강화석 나머지거는 없네요 그러면 정령석까지 구매를 합시다 레벨업 해야되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아까 바지 있었으니까 살필요 없고 어... 살거 없구요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정령석 사구요 어 없네요 이제 알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장비 교체 자 이렇게 장착 다 해주신 다음에 선물 상자 들어가셔서 주디에 의뢰 주디에 의뢰에서 강화석 한번 구매하시고 정령석 한번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E의 두근두근 페스티벌 여기 아까 우리 결투장 참여했잖아요 그 결투장 참여 보상으로 재련석 여기서 재련석을 싹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련석 구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재련석을 싹다 받을 수 있고요. 이 받은 재련석으로 아까 구매하신 R등급 R등급 방어력 다 올려주세요. 모든 레벨업 다 시키고 돌파까지 다 시켜서 만렙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찍고 나시고 어, 여기서가 조금 운빨이긴 하죠. 저기서 아까 R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셨다면 은 착용하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일단 레벨업 다시켜주시고요 요거는 UC등급도 안떴네 안떠도 일단은 레벨업해서 방어력을 맞춰줍니다 4챕터부터는 조금씩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력 풀로 다 땡겨가는 겁니다 여기도 어 R등급 있었네 아하 마법 데미지 황금의 마법 데미지 옵션 좋게 떠봤자 의미가 없네 자 얘는 C++ 플러스 까지 있어요 UC가 없긴 한데 일단 있는대로 다 올려줍니다 자그 다음부터 이제 4챕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면은 끝난거예요 여기부터는 오로지 컨트롤 잘하시면서 안죽고 한 번에 4챕터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아까 3챕터 했던 것처럼 중간에 몬스터 소울 캘수 있는 곳에서 4챕터 라인 몬스터 소울 챙겨가시면 되고요. 4-몇에서 또 몬스터 소울을 캐야 하는지 진행을 하다가 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기 4챕터 8 에피소드 8 여기 컨텐츠 오픈 있죠. 8 번째 이쪽에 오게 되면은 기사단 스킬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기사단 스킬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잼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이아들은 이 기사단 스킬을 여기 열어주시면은 조금 진행에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솔직히 더 이상 뽑기로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기사단 스킬을 올려주신 게 조금 이득일 겁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소울링크 올린 것들도 능력치 다 챙겨주세요. 자, 또메인퀘스트 진행하시다가 여기 4-9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남파선으로 넘어와요. 여기 넘어오시기 전에 전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넋놓고 있다 넘어가버렸네요 그 전에 이제 또 소울 캐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공격전 라인에 공격전 라인에 필요한 여기 라미아의 소울 그리고 방어라인에 필요한 파파라시 소울 요걸 먼저 캐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넘어와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는 부분은 아까 저처럼 지금 템이랑 잘뜬 경우는 안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장비가 안 뜨신 경우는 요 작업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장비가 잘 뜨더라도 이 잠재능력 여기까지 또 찍어주고 가시면은 좀더 빠르게 또돌수 있고요 즉 막히는 구간이 아예 없어지게 되니까 이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의 각각 열판씩 정도 플레이 해가지고 잠재능력 이렇게 맞춰서 다 찍었고요 자 윈도우 여기 공격 라인은 다 맞췄고 방어력 라인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나마리에도 포인트가 없어서 다찍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찍었을 때팀 전투력이 지금 31,000 정도 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스펙업 할게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메인 퀘스트 아이 샷까지 그냥 쭉 플레이하시면 되거든요 자이 뒤부터는 전혀 스펙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스 나오는 부분만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샤까지 전부 다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샤 클리어 했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대화를 해서 라그나디아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화 끝나고, 자, 여기 라그나디아 복귀 있죠? 요거까지 눌려주셔야 됩니다. 루디 미라를 구해낼 자 여기 챕터 클리어 떴죠 그러면은 4챕터 전부 다 클리어된거 확인할 수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클리어되었습니다 자 시간 보시면은 저 지금 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스타트 제가 처음 스타트할때 한 30분에서 40분 더 오버해서 돌았기 때문에 여기 5시간을 뜨는거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했던대로 오셨다면은 4시간으로 클리어하게 될겁니다 여기 클리어가 했기 때문에 지금 본계정 가셔서 확인하면은 전부 다 완료됐다는 표시 볼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개정당 4시간씩 돌면은 5개정 충분히 다돌수 있을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